눈을 크게 하고, 막 눈을 크게 하는데, 뭐, 앞팀, 뒷팀, 위팀, 밑팀, 뭐, 풀팀, 사방팀, 막 이렇게 해가지고, 막 눈을 어마무지하게 크게 하고, 또 코를 얄쌍하게 하고, 코끝을 뾰족하게 해서 날렵한 코라인을 만들고, 또 하관을 v 라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턱을 치는 성형수술이